아침 운동시간 물때가 맞아서 오늘은 바다로 나왔다 가끔 물때가 안맞으면 바닷길 운동장은 이용할 수가 없다 바다 리코더 바다짠맛 바다친구 개독기 맛있겠다 아 이쁘다 체중이 감소하면서 줄넘기도 조금씩 하고 있다 남탓하게 대마왕 오늘은 5단계 밴드부터 맛본다 4단계 밴드 4단계 밴드도 아직 완벽한 한계는 불가능하다 3단계 예쁜 핑크 밴드 3단계 밴드 먼저 정복해야 할것 같다. 들어와 더러운 자세 연구 중 복근 단련에 좋은 더러운 자세 이건 그냥 친놈 출연 불량에 욕심내는 개토끼 슬슬 밀고 들어온다 다행히 정체기는 아닌듯싶다 조금이지만 체중 변화가 있어서 다행이다. Yeah! 배가 많이 고픈날은 닭가슴살 조금보다는 두부 큰거를 넣어주고 배고픔을 진정시킨다. 오늘은 방이 좀 시원한지 컨디션 좋아지는 개토끼. 가면을 쓰고 운동하면 땀이 눈으로 들어가도 닦을 방법이 없다. 눈땀 방지 머리띠. 주인놈 운동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오는 개토끼다 체급이 내려가면서 파괴력은 많이 떨어졌다. 점프력으로 극복한다. 마무리 108탄 콘보. 천천히 조심스럽게 살이 빠지고 있다. 멈춰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잘해주고 있어 내 몸통아. 8월이면 체중 앞자리 숫자가 8이 돼 있을 거다. 힘이 들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눈에 보여서 더 힘들고 싶다. 이제 고작 20kg 남았다. 표가 가까워질수록 살은 더안 빠지겠지만 결국은 꼭 빼고 말 거다. 나도 내 모습이 궁금하다. 그날이 오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자.